네, 대혈의 문답 122강째입니다. 문답은 160문답입니다. 은혜의 방도 12번째 내용인데 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음. 바울과 실루안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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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아 네. <웃음> 음, 우리가, 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160 문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0 문답. <웃음>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고까지 살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어 그런 때에도 구약의 성도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그, 모든 일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더 더욱,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어, 마땅한 것입니다.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중병된 든 자들이고, 주님 앞에서 이제 의인으로 선포를 받긴 받았지만, 신분상의 변화는 있지만, 이제 아직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과 육신이 계속 상존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말씀을 늘그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의 방도를 주셨는데, 그, 그 그래서, 이제 질, 영적 질서도 허락하시고 은혜의 방도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그 말씀을 들을 때 지, 진정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또 준비된 마음으로 부지런히 또 <웃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서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웃음> 아, 이제 주님은 영원 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우친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늘에 안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갈 그어 신분을 여기서부터 어,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현, 현장, 현재성이 있는 구원을 누려가는 거지만 그 현재에는 미래가 침투해 있는 거죠. 미래가 침투해 와 있어요. 시간으로, 공간으로 다 침투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늘에 올라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오전으로 나간다고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을 누리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그 영원 가운데 계신 주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일을 그 시간 속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완전한 신분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런 태도로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영원가운데서 하늘에 이미 올라간 존재로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잘, 어, 억지가 안 되고, 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웃음> 이게 그런 게 없으면, 사람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 환경만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받는데 장애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그그그그 그,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다. 말씀을 들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순종은 못 합니다. 들을 위치에 있어야 그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분자로서의 새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안목의 토대 위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그 안에서 자기 은사가 있고 지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아, 그 말씀을 그 판단이라 하고 있고 말씀을 정상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회 완성될 사회를 미리 증험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예? 완성된 인간상을 미리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든 실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모든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죠. 늘. 구원받는 것도, 어, 우리가 전적인 부패함, 전적인 타락,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알미니안이나, 뭐, 펠라기안이나, 뭐, 웨슬레안이나, 그,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그냥, 어,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생명을 살찌우는 것도 그렇고, 다 은혜라,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그러면 겸손하죠. 많이 알면 더 많이 섬길게 되고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진 걸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을 듣는자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이런 이런 해설이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아 이건 절차잖아요. 이게 이런 틀인데. 이걸 그러면 이게 분명히 눈으로 보고 이해는 하죠. 그러나 자기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렇게 실행을 하면서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지 열매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음. 그럴 때이 이런 모든 다섯 가지의 내용이 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들은 후에 그런 나타낼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거기에 신령한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위치가 참 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또 비춰보고. <웃음> 그 지난번에 이, 저, 두 번째 내용까지 봤는데 오늘 그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 역시 핵심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복음 강설에서 전파되는 그 참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함을 지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는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해명한 그리도의 복음과 교훈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속사도시대가 지나고 그 뒤에 이제 그 기독교 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고 또 하나는 수리아 학파예요. 예. 그 수리아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한절 한절. 주석같이 했어요. 주석은 한절 한절 풀어보는 거잖아요. 주석은. 예, 해설을 해보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강설은 그 해설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 뜻을 살펴가지고. 그래서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사자 후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 그 사람이 수리아 합파 쪽의 설교자였는데 어거스틴 이전에 그 그분도 아주 그 뛰어난 그 문법적 역사적 설교를 저 성경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칼빈이 칼빈이 그 설교의 그 유대성을 확인하고. 그, 크리소스톰의 설교가 한 600편이나 남아있었는데, 그걸 번역, 프랑스 말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걸 같이 나눠보려고. 벌써 4세기에 있고, 지금 16세기인데, 칼빈이 있을 때는 16세기인데, 크리소스톰이 사역했을 때는 4세기, 300년대란 말이죠. 그런, 그, 무려 1200년 어간의 그, 개비 있는데도 그그 공감 그 유대감을 갖고 그렇게 그분의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풀었기 때문에 그그 그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했으면 절대 저그 시대에는 그 뭐 쓰였을진 몰라도 그 시대를 떠나면 그런 것은 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요 그래서 미리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풀어서 가르치는 게 이제 성경 에, 설교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강단해서 성경을 풀어 해명한 그리또의 복음과 교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큰 틀은 이제 뭐 구약은 오실 그리또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그리또에 대해서 하나, 그거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이 그리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그, 칼빈 때 이제 그런 식의 했고, 그걸 이어받아서 어그 이제 윌리엄 그 퍼킨스라고 하는 설교의 그그 그분은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설교의 뭐그그 아버지라고 할 만한 그런 설교의 기술에 대해서 쓴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그 문법적, 역사적, 성경 해석을 해서 성경을 풀어서 쭉 가르쳤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 강설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전파된 말씀을 듣는 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우리는 지금 풀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 환경과 단어 하나하나를 쭉 풀어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본문이 가르치는 의도가 있고 본문이 성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고 전체 성경으로 우리 속에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런 인간상을 이루는 거죠. 그게 그 말씀 맡은 자에가 먼저 받아서 누리고 또 성도들도 그걸 받아서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인데 한낮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합니다 예정된 자는 사실 믿음으로 태도를 보이죠. 근데, 그, 본인이 이제, 그, 정상한 위치에 있지 않냐고, 자기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어, 판단해 보고,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성을 써서 뭘, 결정해 보려고 하면, 그게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저희는 광야 1세대를 가리킵니다.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 벗어났지만,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여 가난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우수하고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 거죠. 60여 명, 62만 뭐몇 명이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여우수하고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1세대 중에 20세 이하 못 들어 저들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부녀들 아이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웃음> <웃음>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들은 복음을 들은 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율법이 그리토를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뭘 보면, 뭐, 신명기 17장 15절이나 18장 15절 내용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나, 그 왕에 대한 예고가 나오죠. 그 메시아에 대한, 뭐,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셋의 그, 계열을 보존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중에서 이제, 뭐, 이삭, 야곱, 요셉, 이 그, 그런, 어 뭐, 유다, 유다가 이제 그런 예언도 했고, 아무튼, 그런, 그, 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복음으로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저들이 그걸 듣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어서 여러 율법을 받을 때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율법의 그림자를 통하여 계시되신 오실메시아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복음강서를 듣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아도 그 율법 이전의 약 언약으로 된 것들을 그 그리고 그그그것의 그, 기초에서 구원된 것을 전제하고 율법을 생각했어야죠. 그 그런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치로 나가야 되는데 개명. 언약을 맺을 때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언약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긴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금동아지를 만들어서 어 섬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이렇게 그걸 아 자신들은 할수 없고 어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는 일을 했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그런 형식과 제도, 절기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나타냈어야 했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할줄 안다고 그 들을 위치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고백이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하고서 인생은 오직 그 말씀을 받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게 할 일이에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것처럼. 그게 그 무슨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에요. 그 <웃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서 오직 그 말씀을 받들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생각한 주제입니다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신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바로 이확신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점점 깨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신약에도 보면 회개하고 이건 그 내, 내가 쫓아 내가 내 방식 내 능력 내 지혜 이런 걸다 내려놓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걸로는 구원을 잃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을 배웠기 전에는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인생을 경험하고 경영하고 구원을 이루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방식으로만 달겠다.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을 주시고 성신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 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점점 깨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한 이후에 말씀을 점점 더 깨닫고 나가는 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 오직 성신님의 가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시작도 진행도 다 3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성, 상, 성사미성, 병배성을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여기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 머리로 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깨닫고 내 교회 아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한 위치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쪽에서 편히 생각,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걸 찾으면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찾아가야 돼. 그건, 그게 맞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신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깨우쳐주시고 그렇게 교회하러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이다. 거예요. 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음, 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신해산에서 여호와께서 식혜명을 반포하실 때 먼저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터에서 율법을 반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반포해 주신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율법만 들으면 필연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 백성이 위반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셔서 구원하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청년 루터처럼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복음 강설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이게 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겸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비틀어지고 왜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은 자연스러운 거죠. 책망은. 그,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치료 처방이에요. 약이, 약이 우리에게 그, 음, 유익을 주는 거지만, 또 독을, 저, 해를 끼치기도 해요. 약, 약이라는 게. 근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다 해놓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까 완전한 약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면 아, 책망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알미니안들이에요. 그게 알미니안들이에요. 칼빈주의 안에 알미니안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주님 앞에 참내 행위를 보면 갈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난 간다. 아. 심지어는 뭐 이제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지옥에 갈 갈지라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늘 그런 겸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지 고치 고쳐서 이미 틀틀 비틀리고 완고하고 아주 폐역하고 그런 온갖 죄를 다 가진 존재들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구속의 생명을 있게하시고 자꾸 만들어 가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프지만.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과정 속에서 그 거기에 참여케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소망하고 예배를 드리려 와야 돼요. 그게. 책망의 말이라도 그게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살 살겠기에 그러는 거죠. 그래야 그 책망의 말을 달게 듣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듣는 거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이거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 책망을 듣지 않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음. 의가 너무 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하죠. 아주 철면피와 같이 그렇게.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고개도 못 들어 하나님 앞에 와 가지고. 어, 바리새인은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뭐 일주일에 뭐몇번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뭐다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네. 자기를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 상태를 알면 다 은혜에 다 아이고 참.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죄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도 죄송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 그러고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랑,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거기에 이어지는 게 이제 사랑 아닙니까? 이런 심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사랑으로 듣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호세아가 얼마나 사실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 또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교통하게 되겠지요. 받은 사랑. 그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강포하고 강파하지 않죠. 요한 일서 5장 2절로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그의 계명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이 다 지키시고 우리는 지키는 흉내만 내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그걸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사랑 그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더잘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죽음과 다릅니다.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삶이 죽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가달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사랑으로 듣고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또 깨닫습니다. 10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셨는데 그 뜻은 여호와의 비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뜻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주님의 품성을 발휘하는 자, 우리가 호세아서 지난 수요일날 생각했잖아요 진실, 진리와 어, 인내와또 여와를 아는 지식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걸 누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걸 조건으로 공로를 받아서 뭐 대가를 주는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누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신 거니까, 그 말하신 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우리의 업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여기 이제 온유함으로 나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사랑도 선물이에요. 또 온유함도 선물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스스로 들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만 들을 수 있다. 그리도를 통해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도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게 이제, 그게 온유한 태도가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는 사람으로 사랑그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온유함으로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야고보소에서 증거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소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어버릴 수가 없었죠. 이미 거기에 잡혀서 옴삭달싹 못한 죄책과 죄의 오염가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그러나, 지금 이제 의롭다 아주 완전히 이저 바꿔 주셔가지고 이제는 옛 사람의 성향에 갈등을 하지만 그 말씀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온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여기 내어 버리고라든지 심긴이라는 표현은 신앙고백이라고 교회에 들어온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 마치 팔복의 내용이 나오죠. 심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십명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심명이 가난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 이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에,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사니까 그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팔복의 그내용인것 같아요. 온유함으로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리키기보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취할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하고 여기 나오네 팔복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사람이라 하셨듯이 그리토를 믿는 사람은 온유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야구보 선생이 교훈하는 주제와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옛 사람이 나와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틀고 부정하고 뭐 아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몰아내야 돼요. 그걸 그거 무슨 뭐 굉장히 뭐 깨달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세상에서 방골 귀질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그거는 세상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발휘되도록. 그런 상태의 자신을 그 놓아야죠. 그래야 그 습관이 바뀌고 그 성향이 이제 자꾸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 댐됨이가 바뀌는 거잖아요. 습관이 안 바뀌는 사람은 댐됨이가안바뀌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어, 온유함으로 살라고 했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아, 온유함으로. 강팍함으로 받고, 완고함으로 받고.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거룩한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육신적인 분노예요. 육신적인 성내는 성 거, 상대적으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지, 항상. 항상 저 성질 나는 거는 내, 나는 거기 부분에 너보다 나아. 이 생각이 있으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비틀리고 음. 악한 존재라고 하고, 주님이 아니면 난 선한 게 없어. 이런 사람이 빛, 그, 그, 그게 나오면 이게 옛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취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성내, 성, 성이 나지만, 그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제어해야지. 성내는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 그거야말로 위선입니다. 위선. <웃음>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아니하다고 성례기를 속히해서는안 된다. 야고보소 1장 19절에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토를 본받아 온유한 심정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 역시 온유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온유함은 그저 성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그리토의 성품이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버지 뜻에 거기에 자기를 비우고 나, 낮아지셨으니까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온유한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에 부복한 거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뭐그 무슨 옛 사람을 발휘하고 그걸 자기 의로 삼음? 참습니까? 이거 절대 안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예. 온유함은 그 말씀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순하게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비한 태도로 말씀의 인도를 잘 따릅니다. 이 겸손한 게 그냥 내 쪽에서 뭐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지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듣는 거죠 네 번째 태도,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는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성경으로 살피는 태도로 공부할 때 생각했습니다 베리아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데 아무튼 여기 간절함은 <웃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뭐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또 듣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듣고 실행하려고 들어야 하는 거죠 <웃음>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으로 살피는 것은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더욱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다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저기 제대로 말하나? 의심해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탁 켜가지고, 뭐, 오늘은 말을 제대로 하네? 그리고 그 정도는 수용해 주지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식이 되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로 어, 받아야죠.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간절함으로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간절히 상고하는 이들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도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들, 들, 들을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교회가 전파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의 기품이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랬다 우리 너희를 받 너희를 받지 않으면 나를 받지 않는 거다.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였면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안 받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그 저주 가운데 그냥 버려두라 그랬어요. 음. 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정상한 거죠. 대살로니가 교회가 사도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이 믿는 교회 속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 좀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이 1장 2절로 5절입니다. 성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됐다.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걸 아 이해하고 말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순종하려고 들려고 으 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요 준비된 마음, 교회 안으로서 들어야 돼요. 죄인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상한 열매가 나온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죠. 그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야 아, 소문이 나죠. 태도가 안 달라지면 때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했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 하나님의 택가심을 확신함. 그걸 그걸로 인쳐진 걸 보는 거죠. 그것이 전신 말씀과 성신으로 인쳐진 걸 보는 거예요. 그 열매로 열매로.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앞만 떠들어 봐야 안 돼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고 그리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나를 그렇게 그 대우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나부터 목회하는 게 자기 권징이잖아요. 내가 나를 목해하는 게 자기 권징이에요. 자기 권징을 안 하는 사람은 상호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돌투교회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고백 공부의 내용. 그걸로 확신하는, 그, 저기,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이보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어, 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말씀 받은 사람이 그리토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깊은 거죠. 그리토를 드러내지 않고 대적하고 대항하면 그거 얼마나 슬픕니까? 기회를 주는 건데 기회를 발로 차버리면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신 주님께서 이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지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리고 미래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간다. 미래 천국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항상 복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차서 있게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사오는데 우리는 거저 앉아서 이런 크신, 크신 은혜를 공유하고 누려가오는데 이런 음, 틀 가운데 이런 정신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말씀 받는 자로서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시는 하는 것이 되옵나이다. 저희들 어디에 있었든지 거기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 나오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목표하시는 일에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존재로나 사역으로, 그 정체로나 그 관계로, 그 주님의 의와 거룩, 주님의 풍미를 잘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으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